아, 저 여기 다 왔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했죠 아, 네. 조금만 더 곁에 있어주세요. 네. 참자. 내가 참아야지. 참자. 참아. 일단 빨리 가자.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네. 처음 뵙겠습니다. <웃음> 소리가 많이 취했네요.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니까. 잠시만요. 소라. 소라, 정신 차려봐. 소라? <웃음> 아, 어떡해요. 일어나질 않네요, 진짜 제가 소리 챙길 테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네아 감사해요 옆에 있어주셔서 소라 아, 너 도대체 얼마나 맛있... 소라? 소라 정신 차려봐 소라 소라 정신 안 차려? 야 정신 차리라고 소라 이제 좀 보이니? 그래 언니야 니네 애인 맞아요 네. 그래, 네 애인이다. 야, 너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? 나한테 잔다면서. 오늘 일찍 잔다면서. 여기서 뭐하고 있는데. 아니, 변명다 필요 없고 정신이나 좀 차려. 여기 물이나 좀 마시고 나 지금 굉장히 화나거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지금 너한테 싫은 말할것 같으니까 좀 내버려둬봐 정리 좀 하자 응.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잠깐만 너, 너 뭐야? 나한테 거짓말하고 왜 여기까지 나와서 술을 마셔? 그런데 술까지 이렇게 많이 마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? 거짓말을 할 거였으면 아예 내가 모르게 하던지 이게 뭐니? 그럼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? 너 하는 행동을 생각해. 내가 왜 화가 나는 줄 알아? 네가 술을 많이 마셔서 화가 난게 아니라 나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이야.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꼭 이렇게 술자리에 나왔어야 해. 왜 거짓말했는지 이유나 들어보자 아 나한테 말하면 못 나오게 할것 같아서 그래서 말 안하고 거짓말 치고 나왔다고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? 내가 언제 너술 마시러 간다고 했을 때못 가게 한적 있어? 없지. 아니면 내가 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못 나가게 해?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러는 거냐고 <웃음>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엄청 집착하는 줄 알겠다 집착이 뭔지 보여줘? 너 지금 그걸 원하는 거야? 앞으로 너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말해 그리고 핸드폰도 내놔 핸드폰 달라고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? 나 방금 너랑 술 마신 사람 전화번호 지운다 그리고 저 사람이랑 찍은 사진도 지워 <웃음> 야 소라 지금 내가 몰라서 여지껏 참았는 줄 알아? 저 사람 너전 애인이잖아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는데도 말 안한 이유너 믿으니까 그래도 넌 나한테 여지껏 거짓말한 적 없으니까 모른 척 넘어가고 그냥 눈 감고 있었어. 저 사람 때문에 너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내가 너 많이 사랑하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안되겠다. 네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 사람이랑 술 마시는 거 그런 꼴나 진짜 못볼것 같아. 저 사람이랑 너랑 연락하는 거그 오늘이 마지막이야 미안해야지 안 미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지금 네가 내 대답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? 의문이다. 울지마. 그냥 생각이 많을 뿐이야 지금.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저 사람 만난 이유가 뭘까? 다시 저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은 건가? 아니 내가 이제 싫어졌나? 그런 생각 때문에 나도 머리 아프다고. 그러니까 너까지 울지 마. 너까지 울어버리면. 내 마음이 너무 편치 않으니까 울지 말라고.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야. 내가 널 많이 믿은 게 문제였나 봐. 그런 생각이 들어. 집에 가자. 나 오늘 너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. 집에 데려다 줄게. 그리고 술 깨고 연락해.